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이 해군특수전전단 UDTSEA의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JTBC는 우크라이나군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다미엔 마거루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다미엔 마거루 대변인은 이근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은 사실이고 우리와 미리 상의한 내용 이라며 기밀 임무 수행 중인 이 씨의 근황을 알렸다. 그는 국제여단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전투 관련 임무를 막고 전선에 배치된다. 며 군의관 저격수, 유탄발사나 대전차 운용 등각 부대별로 조금씩 역할이 다를 순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돼 있다. 고 전했다. 이어 전투경험이 없으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물자 지원을 부탁드린다. 며, 전투경험이 없는 분은 우크라이나에 오지 말라? 고 거듭 강조했다.